여기 나와 식탁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완전 레스토랑 같다. 어, 사용하기가 있어우 <웃음> 미쳤다. 으 야. 으 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하우스 플리퍼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럭셔리 DLC가 나온 기념으로 휩뻄이랑 같이 럭셔리 DLC 맵을 한번 탐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기야 아, 안녕 자기야 조금만 크게 얘기해 찐따 같아 안녕 따돌는 나는... 갑시다 <웃음> 자기야 우리, 우리도 우리 이제 집 바꿀까? 응 이게 좀 질린다 그지응 촌티나 이 집을 팔아버리고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지 그래 좋아 나의 소중한 컴퓨터, 브라우저 이번에, 럭셔리 어, DLC라고 저거, 저거. 거북이집. 럭셔리 DLC라고 어. 고급스러운 이 어! 샴뷰 요트! 괜찮다! 요트 같은 참겠다. 거를 꾸밀수 있는 그런 음. 게 나왔거든. 그래서 여기를 같이 꾸며볼까 하는데 아! 요트 괜찮은데? 그렇지? 자! 우리가 왔어 지금 이, 이, 이, 이 배를 타고 응. 우리가 온 거야 여기로 헉, 망망대 뭐 망망대 앞에 바로 집좀많고 저기 시우도 시우도 보이는구아자 <웃음> <웃음> 자, 일단 내려와서 청소부터 좀 간단하게 합시다 아 응. 어, 어떤 새끼가 남의 집 앞에다 쓰레기 버려놨노? 야 이건 집이 문제가 아니라 바다 위인데 그러니까. 쓰레기가 다 여기로 흘러 들어갔을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닐까? 여기가 수병공원이야! 여기 우리 집 사유지야! 일단 다 팔게! 이런 쓰레기들 뭐 어차피 재활용 안할 거잖아 아주 전명한 쓰레기예요 이건 또 뭐야? 다 깨진 거야? <웃음> 진짜 <웃음> 개판이네 아니 다 팔아.. 팔아필리뿌와 이런 와인잔도 다팔수 있어 와인잔이었어? 난 마약한 사람들의 조사진 줄 알았어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래 나 갈래 <웃음> 왜? 마음이 삐뚤어져서? 어 마음 안 삐뚤어진 년, 자는 살아라 난 네. 마음 삐뚤어졌으니까 갈래 이미 늦었어 <웃음> 맞아 우리 같이 살자 좋아 그래. 잠깐만 이거 왜 옮기고 있지? 이것도 팔자 이거 너무 낙세, 어. 녹슬지 않았어? 야 가면은 쯔쯔 까무시 걸릴 것 같아 <웃음> <웃음> 누우면 쯔쯔 까무시 근데 쯔쯔 까무시가 무슨 병이야 자기야? 자기 얼굴에 나있잖아 지금. 아아 <웃음> 그 풀숲에 가면은 어. 걸리는 병임 아어 뭔지 알것 같아 그 진드기 같은 애들 어, 리면은와 이것도 진짜 바로 쯔쯔 까무시 걸릴 것 같이 생겼어 <웃음> 어, 잘가 이거 또 청소해야지 와 청소 돼? 저... 오, 우와, 뭐? 우와. 뭐야? 아니 장판 자체가 그냥 새 걸로 변.. 미친 거 아니야? 우와 어? 눈이 맑아 어? 지금 고지 아니 헐 대박 <웃음> 이런 색이었단 말이야? 대박.. 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애초에 이거 벽지를 다 바꿔야 될거 같은데요 한번 들고 와봐 어? 페인트 <웃음> 크리스털은 뭐지? 신선한 당근 어때? 신선한 당근 당근 아 귀여워. 어, 예. 페인트 그러니까. 이름 귀여워. 어. <웃음> 바나나 스마일. 크리스탈 한번 발라볼게. 어, 왜 M을 사야 S를, S를 사야지. 조금만 발라보게. 뭐야 조금만 바를 거면 S를 사야지. 오? 괜찮은데? 이걸로 하자. 오케이. 오야 근데 진짜 예뻐. 응. 어. 거기는 핑크로 칠할 건데. 그런 거야? 응. 어. 일단 청으로더 하자. 누가 이렇게 맥주 많이 먹었노? 어. 자기가 어제 요트 사놓고 와 우리 요트다 이러고 막 밤새 퍼마신 거 아니야 여기서? 입장투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뭐야 이건? 폭탄 <웃음> <파탄 웃음> 터졌어? 나파라파라피플 와.. 다 판다? 아 진짜.. 더러워 죽겠네 그 자기가 마이클 꺼지 그랬어 언제 그거 하지 그랬어? 아니 나는 그냥 할 건데 그렇군 뭐야 뭐야?! <웃음> 이게 노란색이 아야 잠깐만 이거 이 노란색이 떼였어요? 이, 이 갈색이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 갈색이 된 줄. 얘 미친 거 아니냐고. 오 마이 갓. 너무 더러워. 얘뭐 오줌 오줌 눌러 붙은 거 아니에요? 꼭 오줌이다. 야, 지금 보니까 이것도 더러운. 딸볼 있는 거? 이거 캐돌로야. 팔아. 빠, 빠네. 여기 빠네. 이것도 팔아. 꺼져. 저거는 필요함 운전석. 이거? 어. 이거는 안 팔려, 자기야. 팔고 싶거든. 잖아 같이. 요 유희창도 하나하나 다 닦아야 돼아이 창문은 또 언제 하나하나 하나 다 닦고 있냐 오야 좋다 야 여기 뷰 바다니까 뭐야 진짜 낭만적이지 않네 바다는 언제나 뷰를 씹어먹지 아니거든 산이더 아. 좋거든 맞아 짜증나 다어 호황 해져도 난리야 진짜 <웃음> 아니 되게 마음, 마음이 없는 것처럼 하잖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자기야 여기 2층도 있어 오개별론데 뭐야 이거? 어 스파크 치고 있어. 망치를 드세요는 뭔데? <웃음> 관... 부셔? 아. 어? 완성. 뭐야 망치 한 번에 곤두하다 <웃음> <넣었다. 웃음> 역시 기계는 때려야 제맛. 으야아 <웃음> 아, 누가 여기서 어? 아 팬티 뭐야? 아 뭐야 팬티 뭐야 더러워. 심지어 일반 팬티도 아니고 호피모니 팬티야. 으. 그러니까. 극혐. 나도 안 입는 거. 아니야 자기 팬티 중에 호피무늬 있어. 다시야 아, 천장 봐봐. 그, 뭐야 누가 위에다, 아, 야, 오줌, 위에다 쌌나봐. 오줌 쌌나봐. 진짜. <웃음> 근데 그분 만나서 좀 물어보고 싶다. 뭐.. 어디에 건강관리 하셨어요? <웃음> 와.. 상당 어때 뭐 드셨어요? 창문 교체하기? 프레임. 음.. 우드. 우드. 삼나무. 삼나무. 어야그 색깔 예쁘다. 이거? 어. 오옷. 와동라 풀러네. 자기야 이거. 한번 수정하면 수정이 안되나봐 아, 그냥 팔아야되네 일단 냅둬 그리고 지하도 있단다 여기도 엄청 더럽겠지? 야 나무가 병든거 같은데? 그러니까... 어우 야이 뭐야 으아, 뭐야 뭐야 이게 아유, 진짜 이러, 싫다 야미아 거 이런거에서 거 잤다고? <웃음> 와, 진짜. 아니 다른 평소에 집 구매했던거보다 훨씬 더 상태가 안좋은데요? 야 그냥 진짜 쓰레기 배를 사 가지고 하나하나 다 뜯어 고치는 거네. 그러네. 어쩐지 좀 싸더라고. 아, 다, 아, 버려 버려 다 버려 깨졌네, 버려 버려 버렸네. 버려 버려 다 버려 버려. 울도 버려 버리고 세면대도 버려 버리고 변기도 버려 버리고. 샤워 부스도 버려 버려 버리고. 아이건좀 아까운데. 버려 버리고 버려, 버려, 버려 버리고. <웃음> 다 버려, 버려 버리고. 이것도 팔아어 아, 이거 팔아야겠네. 팔아 야, 팔아. 이 상태로 여기에 수건 걸었다가 진짜 으. 수, 이걸로 스위치도. 몸 닦으면은 바로 그냥 자이저 스위치도 버려버려. 저저 스위치? 더러운, 더러운 놈들이 이렇게 딱딱하 응? 했을 거 아니야. 응. 싹다 버려피. 아, 여기부터 뭐야? 아우, 열 받아. 아, 한 어. 맞았어요. 여기 뭔가 흑사병 걸린 애들 같아. 진짜 이 뭐야? 아니, 흑사병이 사람이 걸린 게 아니라 침대가 <웃음> 걸렸는데. 이거. 아, 버리라. 왜닦 거? 이거 예쁘잖아. 전기 버려. 알았어. 야그 더러운 애들이 엉덩이 깔깔고 와서 생각해봐. 거기 엉덩이 깔고 싶니? 에이! 문도 버리세요. 문도. 아티커 여기서 뭐, 뭔 짓을 한 거야? 나 뭔지 와해만너왜 이렇게 푸끼리한거 같지? 푸끼리가 뭐야? <웃음> 사람 말좀 해. <웃음> 사투리도 뭐, 아니고 무슨? 왜 이렇게 낀거 같지 않냐고 푸끼리 그렇구나. 자기야 자기야. 어? 나 머리 냄새 되게 좋지 않아? 너무 뜬거 같다. 아 그냥 그렇게 자랑할 게, 게 없었어. 딱 움직였는데 내 머리 향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자기에게 자랑하고 싶었어. 근데 원래 장발인 여성분들은 그렇게 머리 자주 안 감아요. 히피미처럼 막한두 달에 한 번씩 감고 그러나. 오이봐! 어? 어, 비밀이었는데. <웃음> 이 계단을 팔아. 어 좋아. 어 아이템 수리하기. 아, 음, 아. 계단이 계단이 낡은 거였네. 그렇구만. <웃음> 이 계단 말고 다건 없나? 뭐? 색깔 어... 바꿀 수 있어. 화이트 나다 그거 화이트. 어? 그래도 계속 오물이 남아 있는데? 이 바닥 아니야? 앞에 바닥. <웃음> 다시 닦아. 어? 저 밑에인가? 그니까 저 밑에 아니야? 그 저기를 어떻게 가서 닦지? 저 모르겠네. 야나 개빡쳤어. 나 지금 주술래 이거. 그래 그래. 나와. 당장 나와. 나와. 이 맞아? <웃음> 난 모르겠다. 맞다 맞다. 푸셔 부셔, 셔 부셔, 푸셔 부셔, 다셔야이 두개만 부숴 돼. 그래 안 되잖아!!! <웃음> 이래놓고 청소 안되면은 좀 큰일인데 야, 벽을 어 다... 됐어! 어, 됐다. 야 여기였어 좋아 아 오물 확실하게 다 채웠어요 이제 이거 이거 문이야문이어나 열어. 이거 부수자 그래 어? 어? 창문을 파니까 벽으로 바뀌었어요 어머 그럼 뭐 안되는데? 그럼 벽을 부수면 되지 어? 안 부서지네? 어떤 문을 달아야 지 이렇게 둔다. 응? 뭐야? 뭐야? 벽을 부수고 설치해야 된다고? 아.. 여기서 뚫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 한번 뚫고 이제 설치하고. 아! 맞네. 이렇게 불편하게 해놔냐 그러게. 어? 밖. 이런 문이었어? 밖에서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오는 문이어야 되는데, 옆으로. 응. 그럼 두 쪽으로 사야 되는 거 아닐까? 이거 파야고 응. 이것도 파야고 이두 개에다가 응응 음, 음, 해보자 꺼하얏와와씨기다가와 왜왜왜? 와 진짜 시끄러웠어 너거 부술대? 어 거의 와아 <웃음> 진짜? 어. <웃음> 아 내가 내가 헤드폰을 안 끼고 있어가지고 와씨귀 아파 오 됐다 나 일단 나중에 우리 바닥부터 할래? 이거 어때 이거? 하지마요 촛 저... 와우 하하하하 <웃음> 오우! 어, 괜찮은데? 이걸로 할까? 아이 조명이 문제야 조명 어 조명도 하나 밝혀보자 어둡다 요어그 역병 스위치 역병 스위치? <웃음> <웃음> 오 뭔가 조명. 예쁘다 여기 많다 음 이분의 럭셔리 DLC 추가되면서 오, 되게 세상에. 멋진 것들이 너무 예뻐요 아! 자 아우 밝아요어 너무 괜찮다 홍머 그래. 세상에 아 어, 원래는 여기도 살짝 좀 다른 걸로 깔아가지고 여기는 이제 문 같은 거딱 해가지고 일단 봐봐봐 어 저기 너무 더운데 잠깐 바람 쐬러 가실래요? 하면서 간 다음에 이제 샴페인 걸로... 같은 거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어좀 취하는 것 같아요 어 바람 좀 쐴까? 그래서나 혼자 여자 둘이서 나가가지고 바람을 맞다가 눈이 맞는 거지 대 혼자 밖에 느낌이 나야 되니까 이런 거 어때? 와인색 대리석 어 괜찮은데 뭔가 카펫 깔아놓은 거 같아 여기를 약간 뭐 델까 울타리 같은 거 응, 응. 내가 얘기했잖아 그 여자가 이렇게 살짝 취해가지고 취하고 있는데 남자가 되게 애매한데 바닥이 <웃음> 지금 보니까 좀 애매한데 일단 화이트로 깔고 카펫 깔자 어 그거 괜찮다 이거 어. 캐논 캐노드... 어 깔아봐 이만 아, 원만 원치만 깔아봐 내가 <웃음> 으음... 어, 별로네 어, 감히 날 속여 딱 봐도 이상한데 원래 이랬을 것 같은데 뭐 베이지 맞춤 카페트 마이, 천치만 별론데? 가민아 속여? 그린 맞춤 어때? 어 바다색 카페트? 아 그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야 모카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자그린 해볼까? 정신병 있는 사람. 미안아, <웃음> <진정한 웃음> 난 미치지 않았어. <웃음> 이거다. 물좀더 와야겠다. 크라리움. A FEW MOMENTS LATER 나. 아, 이거 어때? 이렇게? 어, 아, 좋네! 그지 음. 자기야, 이쪽 바닥은 다 올블랙 어때? 올블랙 응, 음, 좋아! 짠! 어때? 별론데? 차도 같아. 응? 어? 무슨 이런 학교가 어디있어 다른 걸로 해보자. 우연탄 대리석. 오, 이거 좀 고급스러워. 어, 그러게. 보인다? 살짝 느낌이 있다. 아, 또 느낌 안 좋다, 야. 어? 괜찮은데? 나. 어때? <웃음> 어, 괜찮네. 깔끔하다. 이거를 제대로 보려면 창문을 바꿔야 돼. 음. 창문 바꾸자 좀. 다들 소리 주의. 아나 들어볼래. 나나 잡아 봐. 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길래? <웃음> 아! 슨 <웃음> <뭔> 소리야, 이게. <이제. 웃음> 역시 화이트는 질리지. 이렇게 하고 보면은 어때? 이 벽도 실칠하자. 사라 r a h s 너무 높네? 비계나 사다리를 써야 되지 않을까? 라고 계속 지금 얘가 얘기하고 있어요. h Sarah? Sarah? Sarah? Sarah? s a r a 오 s a 예쁜걸! 천장은 또 화이트로 하고 이런 기둥은 누구 뭐였더라? 메 r 메 h Sarah? Sarah? Sarah? Sarah? s 별거 너 <웃음> 너무 여기나가 식탁 같은 거 주면은 진짜 완전 레스토랑 같다. 가구. 와 이거 엔틱 미쳤다. 내가 좋아하는. <웃음> <웃음> 너무 행복해 하는데. 화이트 없어? 화이트? 화이트로 하지? 살짝 빼야 간지인데 학교냐? 그러게. <웃음> 너무 붙였다. 어? 사용하기가 어? 있어? <웃음> 미쳤어. <웃음> <오>, 미쳤다. <웃음> 미친 거 아니야? 오, 좋다. 대박 미친 거 아니야? 와. 너무 이쁘다. 잘 어울리네. 음. 응. 좋다, 좋아. 야, 뭐 얼굴로 봐. 그냥 밥 먹어. 얼굴에 <웃음> 얼굴에 집착하는 거야. 잠깐. 어? 이 조명을 포기하고 어. 이렇게 좀 세울 수 있는 이렇게 생긴 거를 여기다 놓. 아니니까 그 조명이 나. 네. 오, 예쁘다. 어, 예쁘다. 오! 좋아. 진짜 고급스러운데. <목소리> 아 너무 눈대중으로 들고 <웃음> 있는 것 <거> 같은데. <웃음> 자기, 자기, 그, 저번에 정원 꼴날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아, 달라, 이씨! <웃음> <웃음> <웃음> 됐어, 됐어. 이게 딱이야. 조금만 응. 쉽시다. 자, 죽겠다. Many months later, k y 기억을 다시 다듬어 보자. 우리가 이거, 세달 동안 한건들이고있었더라고요 이게 더럽네 그러네 이 t h a d r a 지 o n 어? 어? u g e 해요 o r r i b l e eh?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 너 뭐.. 너 잠깐만 너 말투가 되게.. <웃음> 의미심장에서 기분 나쁘거든? <웃음> 어, 아 이상한 개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너 잘해! 막 사이버펑크 모니터 막 이런 거 두고 그러면 안 돼? 야 내가 그러겠냐? 너나 잘에 너나! 너나 아, 사이버펑크지 뭔개새끼 뭐, 개시... 자, 나 솔직히 여기 어떻게 꾸며야 될지 잘 모르겠어. 자기가 한번 해볼래? 일단 여기는 파티한 공간 아닐까? 어! 그럼 뭐 바.. 바..를 만들까? 응 어, 그래! 어 예쁘다! 그럼 이렇게 해둬? 요 앞에다가 둬야 된다. 어그 길목에 살짝 그렇게 하나 더 하나 더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조금만 더 이거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렇지! 그렇게! <웃음> 응딱 맞췄다. 와딱 맞네 딱 맞아. 응. 와저 파스텔톤 넓은 냉장고 보니? <웃음> 와 이거 완전 자기거다 <웃음> 색깔 많다! 어, 이거 파스텔톤 어. 색깔이 너무 예쁜데? 오! 오 어, 예쁜데? 이 색깔 진짜 잘 어, 나왔다. 오 진짜 예쁘다. 싱크대도 초록색 있나 줄까? 아마덴지요 공주마마 중전마만 어! 아! 미쳤 오케이. 세뚜다 세뚜 잘 닦일 거 하고 깔끔하고 밝은 색이 어 응. 예쁘다 야 미쳤다 나 고급져 보이네 그러니까 이 오늘의 이거 2층에 뭐 시키니들을 다 저걸로 통합하자 어때 응꽃꽃 응. 나도 해줄 꽃 자기야 아래카야자아래카야자어 아래카야자?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다 이거? 화분 색깔을 바꿔야지 초록색으로 이걸 여기다 올리자고? 아니라고 전 바닥에 둘 거라고! 바닥에 바닥에 바닥에 여기 조금만요 <웃음> 안녕 니 이름 뭘로 지을까요? 지금 채팅 치시는 분 닉네임으로 지어야겠다 써니 님어 써니로 해야겠다 써니 써니 바람은 보고 있지 오 써니 잘 결정하네 바... 어? 자기야 나 갑자기 여기로 진짜 여행 가는 상상했어 와 되게 짜릿하다. 그러게 냄새 좋겠다. <웃음> 자기랑 내가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저기서 만났던 거지. 근데 나는 자기한테 안 척을 안 했어. 하지만 자기 날눈눈길에 봤던 거야. 근데 난 자기한테 끝까지 안 척을 안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대로 그냥 집을 갔어 서로. 뭐야? <웃음> <웃음> 배드 엔딩이잖아. 짜증나. <웃음> 이런 거. 엉덩이 두 쪽이라서 저렇게 달라져 있는 거야. <웃음> 나는... 어? 어 빈백 빈백이 있어. <웃음> 진정 좀 해. <웃음> 아 어, 뭐야 그.. 그거... 거왜 어, 이렇게 작아.. 이 원도.. <웃음> 얘 그거 같다 아... 시리포터에 나오는 모자 크리핀돌! 아... <웃음> <웃음> 써주면은 그만 어허바베베 크리핀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진짜 너무 큰데? 얘가 2층에 올릴까? 2층에는 그게 있어 어? 없네? 아다 팔았구나 응 음. <웃음> 저... 오! 근데 우리 1층부터 꾸미면 안 될까? 2층 나중에 하고? 알았어. 어, 2층은 시즌 알아. 3로! 오케이. <웃음> 눈에 보이나 봐, 나 슥슥. 그니까 <웃음> 기계인 줄 알았네. 일단 원형 탁자. 나도. 내가 내가 원하는 느낌은 거삐. 대각선이었어. 순반! 아니고 대각 어, 재수 없죠. 어? 스크롤을 하루 종일 내리고 있어요. 하나씩 봐야 될거 아니야? 난네개씩 보고 있는데 혼자 하나씩 보고 있어요. 괜찮아, 편집에 힘을 믿어. 사람들는 편집된 거 보지만 나는 편집 안된걸 보니까. <웃음> <목소리> 저기는 좀 뭔가 못지나가니고좀 버린 공간이니까 그냥 식물로만 닫둘까 아, 내가 아, 어 자기가 들어봐. 내가 여기 괜찮게 생각했는데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식물을 딱딱 두고 여기다가 아, 둘, 셋, 넷, 당면 스테인리스형으로 여기 여기서 하고 여기 여기서 고 여기잖아 여기잖아 여기서서 당면 당면 쓰는 거지. 여러분들 말 이해 됐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포기했어. 난> <웃음> 히프이가 잠깐 화장실을 갔는데 그 사이에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두는 거야. 난내 안목을 믿어. 히쁨이한테 안 혼날 걸 혼날 거 같아. <웃음> 이거 이거 100% 히쁨이 만족한다. <웃음> 야 이거 미쳤다. 이거 이거 히쁨이 무조건 100%다 이거.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오야 색깔 너무 예쁜데? 기다려봐 나 히쁨이한테 이제 칭찬받을 준비. 안녕. A few moments later. 이거 어때? 어, 괜찮다. 그렇지, 그렇지. 어. 오! 이거야. 그래. 어때? 오 예쁘다. 완전 완벽하지. 어 우짜게 언제 그렇게 생겨 가지고 그렇게 했어. 이게... 아, 너무 잘 됐다. 네. 어, 향초 있어, 자기야? 이것도 불켤수 있나? 이것도 보자. 테이블 위에 한번 놔 볼까? 오 어, 좋은데. 오! 오 좋다. 완전 느낌 있다. 식물 조그만거더 두면 안 될까, 자기? 개발 선인장 개발 선인장 왼쪽 어 이상해. 개발 선인장을 저기 소파 옆에 놔두자. 어 그쪽에 아까 왼쪽. 아 근데 선인장 너무 가까워. 선인장이잖아 이거. 뾰족뾰족하다고 가까이서 보면. 피하면 되잖아. 네가 할 말이야? 왜? 너 여기 있으면 제일 많이 찔릴 사람이 응? 너야. 난 피할 수 있어. 네가 안 되지. 예쁘잖아. 다야 이거 어때? 어 괜찮다. 오 되게 예쁘다. 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거 뭐 이름이 뭐야? 메디 메디닐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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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아니야삼지창이세요 <웃음> <웃음> <웃음> 그렇지? 응. 뭘더더더해야 될까? 특히 여기! 응! 자기가! 그러니까, 응. 나 좋은 방법 찾아갔어. 솜솔 있잖아. 그걸 놔두는 거 어때? 그리고 그 앞에 빨간색을 놔두는 거지. 예쁘지 자기야. 장난 아니지. 음, 괜찮지? 꽉찬 느낌이 든다 응. 이제. 쫀냉크네. 어 괜찮다. 영역이 괜찮다. 딱 나눠졌네. 어좋다 좋다 좋다, 오, 좋다. 되게 좋은데? 오 완전 고급짐! 근데 저 부엌 옆이 좀 허전하다잉? 여기? 응. 그렇지 않아? 어 이것도 이쁘다! 조금미 다른 것도 한번 볼까? 아 어, 너무 싫어? 어 아니 이런 건 어때? 이거? 어 유럽피언 느낌 아 <웃음> <웃음> 됐다 부엌용 러그라는 느낌이 딱 들잖아? 응 그래도 뭔가 행한 느낌이다 그지좀 애매하다 그지 콘솔 테이블은 어때 저거? 이거 이렇게 어 괜찮은 것 같아! 어, 그지 바이 바이 바이 어 얘다 이격 오 얘였어! 얘였어! 요 얘였어! 왜그랬 시아 탁트였다. 아까 그거 좀따졌는데오됐네 여기다가 컵이 올려지나? 색깔별로 다 해보자. 어때? 괜찮지? 파란색. 날 죽여 그냥. 아니 컵 먼저, 코스트 먼저 나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끼울 수 있어. 오안 되잖아. 아니야, 안 돼. 될 거야. 안다 씨부래. 내가 저거부터 도전했잖아. 걸려서 그냥. 일을 어, 어휴 내가 말내말 들으니까 라또말들럽게안 듣고. <웃음> 너는 결혼하지 <경험하지> 마라. 속이 <웃음> 터진다 터져. 남편. 어! 안 돼. 어. 어, 어 됐어. 캔슬 돼요. 어 이쁘다. 어 예쁘다 예쁘다. 어 이쁘다 이쁘다. 아. 여기에 음. 피아노 두고 싶다. 그러게. 피아노 괜찮다. 피아노를 저 계단 밑에 둬야 되는 어, 거 아닐까? 그러네. 그러니까. 식물을 딴데 놔두자. 됐네 이거네 자기 가 이거다 이거였어아저딱 들어가네. 응 이거다. 오 한테, 훨씬 괜찮아졌는데? 아까 그좀엔틱한 의자가 예쁘지 않았어? 디자인 예쁘지 않아? 이렇게 색깔 다른 걸로. 다른 걸로. 그 아까 외진 외진용 외지용 외로롱 왠지너 왠지너 다 썰다. 왠지목이었어 왠지. 목어 그거다 어 왠지목. 우리 탑재 더 높은 걸로 해야겠어. 둘떼리드리 아! <웃음> 어, 그 내려가 보는 건 빨간... 어때? 음... 기서밥한 먹으세요. <웃음> 호로움의 이면. 우리 직원들 있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사장님. 그 양쪽에 커피잔. 밤에 차찬 커피. 밤에 차찬 너무, 너무 예다 어, 아니 이런 게 있었어? 검색하오네 <웃음> <웃음> 너무 예쁘다. 음, 그러게. 여기 선착순이라서 사람들 아침 6시부터 줄서 있어. 저기 그냥 노란 색깔로 말고, 블랙으로 바꿀까? 바닥을 아니, 블랙 카페트를 깔아볼까? 어, 여기네, 발이 칠것 같다고 조심하세요. 그러면 <웃음> 됐어. 여기 완벽해. 이제 밖으로 나가자. 여기 욕조도 설치 안 되냐고요? 투영장 바로 옆에가 바다인데? 쇼핑 하고 싶으면 그냥 여기 빠져! 어 쇼핑카트잖아! 뭐... 그 서빙카트! 그니 어? 서핑보드잖아. 서빙. 아니면 자기 서핑보드도 밖에 놔두면 멋있을 것 같지 않아? 가펜보다 응. 응 응. 올라오세 어, 좋다! 자 여기 식탁 밑에 러는 거 둘까? 일단 앤틱한 느낌? 소신발은 쫀득이 같아요. <웃음> 칭찬 아니야? 나 쫀득이 땅 좋아하는데! 오 좋아. 뜯어먹자. 아이엠 m 맘 m o 괜찮아 보인다. o 괜찮은데? no. I'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a table. I'm 어항. i n g to be able to get a table. I'm going to be 거 b l e to get a table. I'm 초 o i n g to be 야, 어항. 어항 다 죽겠다. 애들 시끄러워. 그럼 여기. 애들 이거 와서 다 죽었다 야. 야, 어항을 포기할까? 야, 근데 위치는 여기가 딱 맞는데. 그러게. 중앙이. 물 고기 찜. 어 근데 킹도 있어서 었 자기 네핀. 대박. 그냥도 둘다 탁자에. 이거는 테이블 매트 같은데. 그렇지. 오. 색깔 다른 걸로 해서 하면 이쁘겠다. 아, 이게 겹쳐서 못 놓네. 헐. 어. 응. 아. 아~~~ 아이 차... 어왜 왜! 아니 넵킨 하나면 되지 그냥 테이블 매트잖아 지금 쓰고 있는 게 그럼 넵킨 쏟다 이렇게 쑥 빼가지고 컵창창창창창창 컵이 창창창창창 아, 차 아, 차 아, 진정해 진정해 됐지? 영을 그리워 근 예쁜데 놔둬야 벙을 볼 데가 없어 꽉 차가지고 아니 내가 원하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나 뒤에서 좀 쉬고 있을 테니까 자기 할래? 응자동 터치 접니다 끝끝 음. 아무도 날 말릴 수없어셈 나이스 아 초록색 예쁘다 그죠? 근들이가 어떻게 팔죠? 몇번몇번몇 번, 몇 번, 몇 번을 눌러야 되죠? 어? 나이스 아! 아, 됐다 과일 바구니 손님 과일 주세요 계산해줄 때 과일값 5천 원이요 그냥 주는 거 아니었어요? 제상공 꽁창을 짓으니까 손님! 으으... 야... 우리 자기 잘 하고 있었어? 그럼! 네. 와 진짜 잘 꾸몄다. 그지 근데 여긴 뭐 변한 게 없네? 이 테이블에만 지금 이 시간을 쏟은 거야 혹시? 음 아... 아니, 아니? 뭐 바꿨어 그러면? 그냥 몇개좀 없애고 그랬어. 와 이거 뭐야? <목소리> 그거 빵이야! <웃음> 자기생장 이게 빵이야? 응! 음. <웃음> 귀여워... <웃음> 아휴... <웃음> <웃음> 진짜 정성이다 정성이야 자기야 응? 우리 여기서 살거 아니야 그건 알지? 팔아야 돼 이거 또? <웃음> 그럼 매번 팔아야지 그거라고 만든 게임인데 안돼그 다른 멍청한 사람들은 이 집의 가치를 모른단 말이야 테이블 진짜 이쁘다 음. 잘 꾸몄다 이게, 이게 다야 근데? 음, 아니 방에 꾸몄어 좀 저기 거실 이게 예, 추가. 추가됐네 응 <웃음> 자기야 그거 맞춰봐 추가된 거 이것도 추가됐네 조명 배냐. 옮기고 고생했다. 뭐야 이거 팸플렛 같은 것도 추가됐네. 어 이거 발렌타인 데이라고 머시깽이가 있더라고. 어? 왜 돌리지? 왜왜 음. 왜 그렇게 직각으로 해놓지? 보기 힘들게? 보기 힘들면 자기 고개를 깎어. 꺾어. 내가 깎아줄까? <웃음> 오기힘아 <도도. 웃음> 이거 빵 담을 수 있는 음, 음. 트레이야 너무 예쁘다. 음. 오늘 이까지만 하자. 아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장편될 것 같은데? 그럼 방은 나좀 심플할 꿈을 볼까? 지금? 방. 보다 2층이 더 문제야. 2층은 다음에 꾸미고 방은 내가 심플하게 꾸며볼게. 저여러면 그 끓여와. 나 여러분 끓일 테니까 여기 응. 잘 꾸미고 있어 그러면? 냄비로 끓여줘야 된다. 응. 물은 550ml로 해줘야 되고 고춧가루 한 스푼에 청양고추, 다쳐 고추 청양고추 냉동실에 있거든? 그거랑 대파는 야채칸에 있다. 초록색 통에. 대파 씻어서 해야 된다. 벽. 여기 벽지 뭘로 하지?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분 말을 듣겠습니다 흰색? 바른데? 핑크? 그럴까? 핑크할까? 답장너? 너 정말 용감한 친구구나! 감히 나에게 답장너? 맞아 허! 이거다. <웃음> 이거다! 나를 위한 게 여기 있었군 어떤 새끼가이거 계속 쳐 들고 있는 거야 선에서 당장 떼이 네, 새끼야 좀 꺼지라고 내 생각 바꿔 봤어. 야, 우리 기존에 있는 집을 팔고 여길 우리 집으로 할까? 그래. 그렇게 하자 했잖아, 원래 처음에. 아, 맞아. 저, 저번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지. 이 응. 방이 여기가 네 방. 어, 기는 자기. 여기가 내 거. 이렇게 오키 오키. 그리고 다음에 또녹화할때그 사실을 까먹지 않도록 잘 기억해 둬. <웃음> <놓을까. 웃음> 여러분 들으셨죠? 잘 기억해 두세요. 파란색 방은 내 방. 응. 내 방은 자기 방. 음.